이번 시간 강좌의 기술은 Y0K 로로보라는 기술입니다. 어, 일단 Y0K 로로보는 젠루로버를 한 다음 어, 제로그라비티 체플린을한 다음에 트위스터로 마무리하는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어, 일단 강좌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이프핸들을 주신 팬그립 상태로 와주세요. 자 이렇게 주셨죠. 그 다음에 원래 보통 젠루로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쓰이는 젠루로버는 어 바이, 바이트 핸들을 주는게 아니에요 세이프 핸들로 시작해서 바이트 핸들로 잡게 되는게 절대로 아니라 세이프 핸들을 주신 다음에 세이프 핸들을 지는거예요자 다시 이렇게 세이프 핸들로 잡고 회전을 넣어서 여기서 바로 바이트 핸들이 오죠 바이트 핸들이 옵니다 하지만 바이트 핸들을 잡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리세요 그럼 더 회전하겠죠 그때 세이프 핸들이 올때 잡아주는거죠 그래서 회전해 준 다음 바이 텐드를 무시하고 세븐드를 잡아주는 거죠. 자 의자세로 왔으면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제로 그라비티 체플린 있죠.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제로 그라비티 체플린 한 다음 엄지를 넣어주서 셔 트위스터 이게 Y 0 k K 로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 어, 제로그라비티 체플린 웬만큼 마스터 하셨으면 어, 트위스터 하는 부분 제로그라비티 체플린한 다음에 트위스터 하는 부분은 할 거예요 어, 그런데 꽤 힘든 부분이 바로 이렇게 세이프 핸드를 주신 다음에 바로 제로그라비티 체플린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아이쿠.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바로 제로그라비티체플린으로 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하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걸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리고 인스타그램 링크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